롯데쇼핑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롯데쇼핑타운대구 복합쇼핑몰 관립 사업이 소녀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 제기되는 강한 비판에 대해 롯데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등으로 지연된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대경경서청 롯데쇼핑타운대구는 2019년 6월 수성유류지구내 쇼핑몰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21년 5월 롯데몰 조성공사가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1년 9개월째 터파기 공사에 머물고 있다. 공사가 부진한 것은 2021년 10월 롯데 측이 쇼핑몰 규모를 기존보다 약 40% 늘리기로 했으나 후속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애초에 수성유류지구내7 704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 314제곱미터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연면적을 35만 260제곱미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롯데 측은 지난해 말까지 설계 변경을 마치고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아직 설계 변경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처럼 사업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수성일류지구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대경경제청에 롯데몰 건축 지원에 대응하는 강경한 조치를 지시했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시장 지시에 따라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롯데 측과 회의 한 결과 사업 추진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인사에서 건립 사업 주체인 롯데백화점의 임원진이 교체됐고 후속 인사로 바뀐 롯데 측 실무진이 대구를 찾아 경자청 측과 상견례를 겸항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롯데몰 수송점 건립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측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포기 가능성은 없다며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변경안 제출 시기, 준공 시기 등은 도출되지 않았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우리 입장을 롯데백화점 대표까지 단계별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쇼핑몰 착공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경경자청과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